네, 로직 단축키를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G 부터 출발하겠습니다. G 단축키를 누르면요 윗부분이 열리죠. 여기 어레인지먼트, 뭐 마커, 시그너츠, 템퍼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위쪽이. 네, 다시 G 단축키를 누르면은 닫히죠.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트랙스라고 곡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곡의 그 어레인지먼트 편곡적인그 단위들 그리고 사용자가 표시해 놓은 마커 그 다음에 박자표 시그너처 그 다음에 템포 그 외에도 오른쪽 붙튼 우클릭을 해보면 여기 영상 입력 그리고 조음김 조바꿈 그 다음에 비트맵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집을 할때 마커를 만든다 든지 뭐템포 변화를 준다든지 이럴 때는 이 글로벌 트랙스가 열려야 되는데 바로 그 글로벌 트랙스를 음 여는 기능이 바로 g 입니다 네. 서로 토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h 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H를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쪽에 H라는 버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H를 한번더 누르면은 여기에도 이 전원 버튼 옆에도 H라는 작은 아이콘 버튼이 생겼죠. 네, 자, H는 트랙을 숨기는 기능입니다. 히든 트랙 기능인데 이렇게 H가 버튼이 먼저 생겨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한동안 작업을 하지 않는 트랙이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좀 트랙 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할 때 가려두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기타 투라는 것을 나는 가려두고 싶다. 그러면 여기 H 버튼, 히든 트랙 버튼을 하이든, 하이드 트랙 버튼을 눌러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H 단축키를 누르면 네이 기타 2 트랙이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 빨갛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숨긴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h 를 누르면 네그 숨겨진 것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떤 트랙을 숨길 때에 쓰는 하이드 트랙 기능이 바로 h 입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안쓰려면은 활성화를 없애고 네. 그 다음에는 H 버튼이 나타나긴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네. 자, 그 다음, I 버튼입니다. I 버튼. 자, I는 이쪽에 있던 이 화면이, 이 칸이 나타났다 사라지죠. 바로 현재 선택된 트랙에 정보를 보여주는 네, 트랙 인스펙터, 트랙 정보창입니다. 여기가 I를 누르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합니다. 이 위를 보시면 여기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인스펙터 이렇게 마우스로도 껐다 킬 수가 있고요. 단축키 I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J입니다. 자 J는 여기를잘 보세요. 리전과 관계되어 있는데 J는 잘라진 각각의 개별 리전이 있을 때에 여기서 해 볼게요. 여기 루프가 걸려 있어서 이렇게 베이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두개 리전이 있을 때 제를 누르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것은 다시 제를 눌러도 원상 복구되지 않습니다. 네. 한번 합쳐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돌리려면은 커맨드 G를 눌러서 언두를 해야 됩니다. 합치는 기능이 개별 리전을 합치는 기능이 J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합칠 수는 없습니다. 이 다른 트랙에 있는 지금은 여기는 베이스, 피아노인데 이렇게 합치진 않죠. 예를 들어서 베이스 트랙이 하나 더 있는 경우에 자, 여기 자, 이렇게 이두 개를 합칠 때는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채널은 같아요. 채널은 악기 음색 채널 3번으로 돼 있고 인스트루먼털 2되있죠 같은 악기이지만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J를 눌러도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커맨드 J라는 기능, 여기 있는 조인 기능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J는 이렇게 같은 트랙 안에, 같은 트랙 안에, 리전을 하나로 합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K, K를 누르면, 자, 이쪽이, 이쪽이, 자, 보세요. 클릭의 K, 끝자 K인데요. 여기가, 이게 켜지죠. 꺼지고요 이것은 자, 메트로놈을 끄고 키는 기능이 바로 K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은 지금은 메트로놈이 들리죠 근데 K를 누르면은 안들리죠 다시 K를 누르면 들립니다 바로 메트로놈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입니다 네, 음, 녹음할 때는 메트로놈이 자동으로 나오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볼 때 플레이를 들어볼 때나 녹음 중에도 K를 누르면은 메트로놈이 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합니다. 자, 녹음 중에도 이렇게 메트로놈이 나오는데요. K를 누르면 단축키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K를 누르면 메트로놈이 나오죠. 네, 이렇게 녹음중에나 재생중에 K를 누르면은 메트로놈이 들렸다 안들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메트로놈 세팅에서 당연히 여기 녹음시 메트로놈 클릭이 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아래 Only During c o u n t g 되어 있으면은 녹음 그 예비 마디에만 들리고 자동으로 꺼지죠. 네, 지금은 여기에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L 단축키입니다. L은 루프의 L입니다. 그래서 L을 누르면이 부분이 이 리전이 반복 영원히 반복되게 되죠. 네. 루프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입니다. 그다음 M 자 M은 뮤트입니다. M을 누르면, 이 해당 트랙이, 해당 트랙과 이 트랙에 있는 모든 리전이 뮤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렉 피아노에서 M을 누르면, 네. 이 리전이 다 뮤트가 되고요. 다른 트랙에 있는 같은 악기죠. 다른 트랙도 뮤트가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일렉피아노 다른 파트가 있어도 같이 뮤트가 되는 거죠. 네, 뮤트 기능 트랙 뮤트입니다. 리전 뮤트는 따로 여기 툴에서 해야 합니다. 뮤트 툴로 원하는 리전만 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N까지 하겠습니다. 자 N N은 악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베이스 악보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N을 누르면 악보가 꺼지고 다시 누르면 악보가 켜지죠. 지금 전체 악보가 다 나왔죠. 여기는 N, N. 네. 원하는 리전을 클릭하고 N을 누르면 바로 스콘데 이게 원래는 n은 노트의 음의 음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악보가 해당 리전 악보가 보였다 안 보였답니다 다 만약에 특별한 리전이 없을 때는 전체 악보가 보이게 되죠 전체 악보가 전체 파트가 다 보이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